안녕하세요. 이거 머위대예요 한근. 요새 봄에 이머위대가 약간 쌉스름 하면서 무쳐놓으면 밥맛을 이렇게 돋가지고 몸매도 좋다 그래요. 근데 이거 한근에 3천원을 하더라고. 그래서 한근 샀어요. 이게 이파리까지 달린 거는 그 삶기 전에 껍질을 벗겨줘도 좋더라고요. 이거 안 벗기면은 질겨서 안 돼요. 호박잎처럼 이렇게 벗겨주면 되거든요. 고구마순 같구만. 음. 아니, 호박잎도 이렇게 베끼잖아. 아, 호박잎도 이렇게 땨기잖아. 어, 호박잎도 이렇게 줄기를 땨켜? 응. 음, 음. 호박잎도 줄기를 먹나? 잎파리 먹지. 쌈싸 먹잖아. 그러니까 잎파리는 아, 먹는데 자, 껍질이 이렇게 나왔어요. 물이 끓으니까 소금 한 숟가락 넣어 주고 머인은 뭐 이게 대부터 먼저 한 2분 정도 삶아 주면 돼. 한 2분 됐어요. 이 정도 삶으면 되거든요. 응. 음. 띵시 쳐야 돼. 한번더해야 한번 돼. 세번좀 교체갖고 이제 먹기 좋게 썰어주고 파도 이거 대파인데 우리 마당에 농사진 거예요 근데 아직 덜 커갖고 애기인데 뽑았어 <웃음> 파가 없거든 집에 그래서 이제 여름에는 마당에 심어놓은 걸로 쓰니까 좋더라고 파 넣고 된장 고추장도 좀 넣고 마늘, 참기름, 매실도 좀 넣어주고, 매실. 깨는 좀 바세서 넣어야 되는데, 이렇게 손, 이렇게 손 넣어. 이렇게 해서 밥을 내 먹으면, 어? 밥맛이더 생기고, 맛있어요. 간이 맞나 보고, 이게 약간 쌉도름한 맛이 나면서, 입맛을 땡겨주더라고. 아, 머잇 무침, 안성,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밥 비벼 드세요.